네, 제가...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을 관리해줄 자동차 연료 첨가제가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은 연료 첨가제를 사용하면 소음도 줄고 엔진 떨린 현상도 줄고 연비도 절감되고 출력이 향상되는 것이 제조업체가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또 한쪽에서는 실제 효과가 아닌 심리적인 믿음으로 생긴 플라시보 효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정유자 관계자 분들은 연료에도 엔진을 세정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연료 첨가제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정작 자동차를 애착을 가지고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팩트를 몰라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서 저도 연료 첨가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 기회에 연료 첨가제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풀어볼 겸 궁금했던 점과 긍정적인 면을 정확하게 알아보 했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연료 첨가제 제품들은 보시는 것처럼 가솔린용과 디젤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첨가제는 국내 정유사 SK와 s 오일 등에도 공급과 유통을 할 만큼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연료 첨가제를 주입하고 전후 실린더 피스톤에 변화된 실험 결과를 내시경 촬영한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입이 벌어질 만큼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사실을 몰라서 궁금해했던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그럼 이렇게 놀라운 세정 능력을 가진 연료 첨가제를 계속 넣으면 실린더 내부와 밸브의 코팅이 벗겨져서 망가지지 않을까인데요. 현재 국내 정유자의 가솔린과 디젤의 정제 수준이 높아지고 오히려 디확싱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연료 첨가제의 세정력 때문에 생긴 오해로 이해하면 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료 첨가제로 인해 청소가 되면 상대적으로 매연이 많이 나와 환경 오염이 되지 않을까인데요. 연료 첨가제는 상당히 엄격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험검사를 통과해야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엔진 출력이 높아지고 연비가 좋아지는 게 사실인지인데요. 제조업체의 마케팅 효과 때문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왜곡 전달된 것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카본 퇴적물을 제거해서 신차 수준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는 것이고 연비 상승 역시 마찰력 감소와 엔진 카본 퇴적물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연 연비가 상승된다는 표현보다는 연비가 신차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럼 주유를 할 때마다 넣어줘야 하는 것인지인데요. 자동차 연료첨가제는 제조사가 권장하는 주기가 다 다르고 내가 선택한 연료첨가제의 제조사의 권장주기에 맞춰서 넣어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알아보고 제 차에 연료 첨가제를 넣고 혹시나 체감할 정도는 아닐까 궁금했는데요. 5년째 타고 있는 디젤 SUV 차량이라 엔진 소음과 떨림이 신차 때보다 많이 증가되고 핸들도 약간 떨림이 있습니다. 대전에 볼 일이 있어서 왕복을 하고 주행 중 차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했지만 체감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어제 자동차 극정을 가려고 운전을 하는데 다른 차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엔진의 소음도 좀 줄고 엔진의 떨림 없어지고 주행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기분 탓일까 하고 계속 차의 상태를 살폈지만 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래서 연료 첨가제를 넣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아직도 연료 첨가제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점을 알아보고 상당한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개인적인 결과를 내렸습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차야 고장 나면 수리하면 되지 연비 그까지거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타다가 바꾸면 되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예방과 복구는 혹시라도 생길 안 좋은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내 차의 심장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